자, 이제 정비법입니다. 교재는 60페이지. 자, 정비법은 오늘 문제가, <웃음> 어, 평소와 다르게 문제가 많이 나갔죠? 네. 열 문제가 나갔어요. 정비법은 어려워가지고, 정비법 열심히 해봐야 어, 많이 못 맞춰요. 어려워. 도시가 것도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업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사업에 따라서 사업 뭐 방식이나 시행자나 이게 다 달라지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도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좀 편하게 나오면 한세 문제 맞추는 거고 살짝 어렵게 나오면 두 문제 맞추는 거고 뭐 아주 쉽게 나와도 네 문제 맞추기가 만만치 않아요. 정비법 은. 그래서 정비법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뭐 열심히 해봐야 뭐 그 점수 따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체계 좀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자주 나오면서 쉬운 부분 여기를 집중 공략해 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를 안정적으로 맞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비법 좀 포기할까요?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웃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정확히 하시면 그래도 두세 개는 맞추니까, 거기에다가 집중, 집중적으로 이제 그걸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내용을 그냥 뭐 체계를 세우고 내용을 뭐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체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찍어서 이제 공부하려고 요번 어 과정은 그냥 문제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상 그거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 정비법 체계부터 좀 정리를 하죠. <웃음> 정비법도 도시공관리기과 계속 관련됩니다. 도시공관리획 내용 중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고 도시개발법에 있었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정비사업.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정비사업. 이거를 정하고 있는 게 정비법이에요. 사업에 관한 법이니까 체계가 도시기발법과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이거를 정하고 있는 에, 법이다 보니까 법의 순서가 그냥 사업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체계만 잘 이해하시면 정비법의 전체 내용을 이제 개략적으로 뭐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체계를 먼저 쭉 정리를 하죠. 일단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인데 정비라는 건 있는 걸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이미 도시가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상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기능 회복을 시키려고 그 구역 안에서 기반인들도 고치고 노후된 건물도 뜯어 고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 되는 거고 사업 종류가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종류는 세 가지지만 어, 사업의 내용은 똑같아요. 본질은 같습니다. 두꺼비죠. 어렸을 때 흑장난하다가 이 노래 불렀어. 두꺼봐 두꺼봐 헌집줄게 새집다오. 이게 딱 정비사업을 설명하는 겁니다. 새집이야 헌집이야. 딱 봐도 헌집이죠. 뭐 기반인술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건물들도 뭐 하나같이 노화되어 있죠.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새로 져야 되는데 원래는 누가 해야 돼?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낡았으니까 그걸 뭐 고쳐서 살든 새로 짓든 알아서 해야 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동네에서 그냥 따로 사업을 안 하고 알아서 다 고쳐라 이렇게 그냥 다 개인들한테 맡겨놓으면 오늘은 요 집이 공사 내일은 요 옆집에서 공사 한 며칠 있다가 또그 옆집에서 또 공사 막 돌아가면서 이 동네 갔더니 그냥 여기저기 공사를 자꾸 해대면 살기가 서로 불편하죠? 동네 한두 군데만 공사해도 불편하잖아요. 막, 그냥 길에다 막, 그, 어 자재 싸놓고, 막, 공사 시끄럽고, 막, 난리 나죠? 옆에서 살짝 떠드니까 수업하기 힘들잖아. 옆에서 막, 공사하고 있어봐. 막,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싹 모여가지고, 뭐를 만들어? 조합을 만들고, 조합에서 시행자가 돼가지고 이 동네 한꺼번에 싹 밀어버려요. 전부 다 밀어버리고 도로도 새로 깔고 그 다음에 건물도 깨끗하게 새로져가지고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자라는 겁니다. 이 동네가 이런 동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재개발하면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게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한집를새 집으로 바꿨다라는 게 정비사업인데 사업 종류가 세 가지인 이유는 종전에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세 가지 사업 모두 다 사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건다 똑같아요. 주간 개선 사업도 사업 끝난 데는 이렇게 되고 재개발도 이렇게 되고 재건축다 이렇게 돼. 왜냐하면 재개발하면서 그 단독주택을 뭐 깨끗하게 줘가지고 나눠준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안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 그, 집을 하나씩 다 나눠주려면 집을 많이 줘야 되죠. 토지는 어, 조그만데 집을 많이 짓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려서 아파트 짓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계 개선 사업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사업 끝냈는데 항상 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사업하기 전에 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사업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그노후불량을 주물이 밀집해 있죠. 과도한 건 아니죠. 기반인술도 뭔가 문제 있지만, 어 심각하게 문제 있다. 이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반인술도 열악하고 노후 불량 주물도 밀집했는데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럴 때 가는 사업 이 재개발입니다. 이건 보통 이 정도면 다 재개발로 가요. 주광의기 개선 사업은 이 동네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기반인술도 극히 허락. 이 정도가 아니야. 차세살데도 없어요. 막 도로가 한 2m 막 이런 식으로 막그 미로처럼 막돼 있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총물도 과도하게 밀집해가지고 판자집이나막 이런 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한마디로 무슨 동네? 달동네. 그 달동네 개선하는 사업이 이게 주관계 개선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달동네처럼 그런 지역을 개선하는 거는 주관계 개선사업. 이런 정도면 재개발. 근데 노후된 거면 여기 다 하나같이 아파트가 서 있었다 이러면 그건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있었으면 기반이 이렇게 열악했을까?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기반인설은다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단지, 그, 아파트가 오래돼서 낡았다. 이거 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가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같지만 이 동네가 다른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느냐 이것 따라서 사업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나눠져 있고 사업 종류 굳이 세 가지 정한 이유는 동네 상황에 따라서 사업 방식이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웃음> 저소득 주민집단거주기반인설 극히 하고노블라을촌이 과도하게 밀집한 적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발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거기다가 기반인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했다 막 이런 게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 안에 땅은 좁은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뭐 수입이 많겠어 적겠어? 수입이 적게 되죠. 왜냐면 이 요, 요, 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새로 지은 다음에 이거 하나씩 다이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 다 나눠주고 남는 거는. 일반의 분양에서 그 분양에서 들어온 수입으로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그 노후 불량 주들이 과도 개별 집회 있다 이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남는 게몇개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수입이 거의 없는 거죠 돈도 없고 비용은 많이 들고 수입은 없고 사업이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조합한테 알아서 사업하라 이랬다가는 여기는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우주 등이 가가지고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헌 집을 새 집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그게, 그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수용을 해가지고, 내쫓아버려요. 수용해서 다 내쫓고, 대신, 이제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죠? 쫓아내면서, 종이 쪽지를 하나씩 나눠줘, 이렇게. 거의 0번이 딱써 있어. <웃음> 아파트 이렇게 나중에 줘가지고 이거 이제 일반에 분양한단 말이에 일반에. 희한한 사배. 이 사람들 싹 쫓아버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줘가지고 일반인한테 분양을 해요. 대신, 그 분양 대상자 중에 첫 번째 순서다. 와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분양받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청하다 무조건 분양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분양, 신청만 하면 무조건 분양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분들이 분양받겠어? 못받겠어? 못받죠. 왜냐면 하 돈이 없어. 우선순위야 뭐 0번인데. 돈이 없어서 분양 못 받아요. 보상받은 돈은 뭐 몇천만 원이고, 그, 분양한 아파트는 몇 억이고, 어떻게 분양받아? 그러니까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 요런, 어이 뭐야? 동네가 한요 정도 되는 지역인데,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한 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재개발로 가야 될 거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 해버려가지고, 그 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어, 재개발 사업을 안 하고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제 예전에 뭐 뉴타운 얘기가 한참 있었죠. 어. 그 뉴타운이라는 게 법에도 없는 사업방식이에요. 워낙 뭐 밀어, 밀어붙이기 좋아하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웃음>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뭐 정비란 방향 서울에 노후된 적 많은데 한꺼번에 어떻게 좀 제대로 한번 정비해보자 막 이러면서 그 기존의 방식으로는 구역을 다 조그맣게 하니까 기반인설 제대로 확보도 안되고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크게 정해가지고 아예 범위를 넓혀버려 이렇게 크게. 그럼 그 안에다가 이제 필요한 대로 도로공원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거기다가 새로 아파트에서 나눠줄래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분양을 하면서 대신 우선적으로 분양받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사업을 한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은평 뉴타운. 그쪽이 사업을 일단 했는데, 거기는 뭐, 그, 주관기계 순사업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뭐 재개발 사업하고 이럴 지역인데, 재개발 사업을 안 하고, 어,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해버렸어.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거기에 이제, 어쨌든, 뭐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이 있고, 뭐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어, 그 주택가격이 많이 높진 않았겠죠. 주택가격이 뭐, 그 당시 가격으로 한 1억 좀 넘고, 뭐한이 억이 안 되는 뭐이 정도 가격으로 다 보상 받았어요. 그래서 인력 보상 받아가지고 어 보상 받고 이제 쫓겨난 거야. 대신 이제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랬는데 분양한 아파트를 그분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적정 규모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20평이 됐든 뭐 25평이 됐든 이런 거 적정하게 규모를 만들어서 그 보상받은 돈으로 아파트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새로 지는 아파트가 모두 뭐 40평 뭐 이런 거예요. 그니까, 러그 당시, 그, 지금의 분양가 워낙 높아져서 그런데, 그 당시 가격으로도 분양하면서 한 8억, 9억 이랬어, 거기가. 보상받은 돈은 1억이야. 분양한 아파트는 8, 억이고 그, 분양받겠어, 못받겠어? 못받죠. 그 분양받았다가 이자 내느라고 막, 뭐 그냥, 감당이 안 되죠. 그니까, 러 결국은 이제, 그, 분양을 못받고, 그분들이 보상받은 돈을 갖고 그 동네 떠나서 딴 동네를 갔어. 그리고 1억, 보상받은거 갖고 강남으로 가겠어 <웃음> 어디로 가겠어 갈 데가 없죠 그돈 갖고 더 이상 서울에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가지고 고양시로몰려가서고양시고양시 고양시, 은평에서 이렇게 산하나 넘어가면 고양시인데고양시 지축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축 그 지축이라는 그동네로 몰려가 가지고 뭐 그돈 갖고 뭐 그림 같은 하얀 집을 짓고 살, 살겠어요 그래서 또땅 <웃음> 하나 사가 지고 주택을 뭐 그냥 제대로는 못찍고 그냥 뭐 있는 주택을 살짝 개조해서 살든 그 동네 몰려가 살다 보니까 그 동네가 또 이런 동네가 되네. 그래서 <웃음> 다 몰려가 살고 있는데 그 동네가 또그 비슷한 동네가 돼가지고 요번엔또 고양시에서 그래서 뭐 재개발한다고. 에이 이게 참 이런 삶이 한번 이게 흐름을 잘못하잖아요. 그냥 점점 가세가 기울어. 한번 쫓겨날 때마다 <웃음> 가사가 기울어가지고, 나중에는 몇번 쫓겨다니다 보니까 남은 거는 호미 한 자루다, 이런 분들이 있어. 솔직한 <웃음> 그런 분이 있어요. <웃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다가, 뭐서 무슨, 뭐, 뭐, 도로를 설치하니 뭐 이런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토지가 수용될 거 아니야. 수용되는데 시골의 땅값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얼마, 뭐, 보상받은 돈 해봐야 뭐 얼마 안 돼. 그래서 몇천만 원 보상받아가지고, 그, 서울 강남으로 올수 있나? 모뭐죠 <웃음> 그래도 뭐그 동네를 벗어날 수는 없고, 그 동네 어딘가에서 여전히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주변이 개발되면 주변 땅값이 어떻게 돼? 막 떼버리죠. 그래서 보송받은 몇천만 원으로 주변에 농지를 다시 살려고 그랬더니, 못 사요. 그래서 뭐, 천평, 천평에서 농사 짓다가, 천평으로 농사 짓려면 안 돼.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제, 그, 농지를 빌려가지고, 그돈 갖고 어, 농지를 빌려서 집을 질려니까집질을 돈도 없어요.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반은 반은 이게 뭐 상추를 키우고 뭐 키우면서 나머지 반을 개조해가지고 주거용으로 거기서 살다가 그래서 열심히 또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요번에또 고기를 또 개발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보상받을 게 없어요. 농지는 임대, 임대한 거고 비닐하우스 뭐 얼마나 되겠어? 그 거기서 농사 몇년 있다가 다 없어진 거야, 그냥. 음. 남은 거 후회 하나 남았다고. 음. 그런 분들 많아요. 음. 주광의 기선사업? 아 심각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수용해서 한다말이에다 수용해가지고. 여기는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 서울이라도 보상금 얼마 안 돼요, 이 데는. 뭐, 뭐 몇천만 원이 보상받으면 끝나. 몇천만 원 갖고 강남으로 가겠어? 못 가죠. <웃음> 그러니까 또 변두리로 나가게 돼, 변두리로. 변두리 나가서 몇천만 원으로 또 그림 같은 하얀 집을 줘, 멋있죠 그러니까 이제 판잣집뭐 대충 저어놓고 살다가 그 동네가 또 어떻게 돼? 판잣집이 보이니까 또이 동네가 또 돼. 가는 데만 이 동네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또 보상 받고 또 밀려나고 그러다가 이제 한강 옆에까지 왔어. 그리고 다음에 사업하면 이제 갈 때는 한강밖에 없다.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상황을 잘 봐야 돼 이거 잘못 흐름을 타면 이상하게 되고 그런데 흐름을 잘 타면 또 이익을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뭐 구역을 정하면서 이 안에 있는 게좀이만큼 재산이 되면 그거 갖고 이제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보상받고 올디로 가겠어? 옆으로 간다 면 옆으로. 옆으로 가. 땅을 또사 이렇게 옆에 가서. 여기 개발되면서 주변 땅값을 되게 돼. 막 뛰죠. 이 보상받은 거 갖고 옆에 가서 샀는데 땅값이 더뛰가지고 재산이 막 불어나요. 그, 그거 갖고 또 옆으로 갔더니 재산이 또 풀고 <웃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그래서 이 사업들이 참 억울한 사업들이에요 아 오늘도 수상해 <웃음> 자 이제 이제부터는 직진만 합니다 잘못하면 이제 얼굴 안 보고 칠판만 보고 갈 거야 <웃음> 자 그래서 정비사업이 뭔지 알겠죠? 네. 이와 같은 정비사업을 하는데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새로 개발하는 거고 정비사업은 타, 재개발, 다시 개발하는 거예요. 새로 개발, 다시 개발.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안된 지역 가서 기반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조성해서 이 토지를 공급을 하죠. 건물은 누가죠. 시행자가 건물죠. 개인들이 짓는 거 개인들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까지만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고 건물은 개인들이 짓는 겁니다. 근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노후된 건물이 있었으니까 이 건물을 싹헐러내고 거기다 기반인술도 새로 깔고 건물도 새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인술은 똑같이 포함되는 사업인데 차이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규모가 기본적으로 다 크죠. 수백만평을 막 개발하죠. 정비사업을 수백만평 정비하는 경우를 봤어 못 봤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백만 평을 한꺼번에 정비했다가는 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다 그랬잖아 그 안에 그냥 수만 세대 한꺼번에 싹 철거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 응? 갈 데가 어딨어 살던 집은 철거 됐고 어디로 가 텐트 치고 살아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규모로 사업을 했다가는 주변에 막 전세가 폭등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막 수만 세대 한꺼번에 싹 철거해버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업 끝나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살다가 뭐, 뭐 해외 살다가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이 주변 어딘 거를 가가지고 임시로 다 거주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으로 이분들이 다 전세집 구하러 몰려 나갈 거 아니야? 이옆 동네에 막 그냥 수만 세대 한꺼번에 막 돌아다니면서 전세집 구하러 구하, 다녀봐. 난리 나죠? 그러니까 전세가 막 뛰고 막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필요한 주변에 이렇게 다 주변에서 임시 거주하다가 사끝 나면 돌아오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규모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학교 가시면 이제 사무 소로 내야 될 거네요. 그리고 사업하는 주변에 가면 그래도 이제 계약이 빈번한 이유가 사업하면서 막 가서 전세집도 구하고 막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규모가 크지만 정비사업은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커봐야 몇만평, 작은 건 몇천평, 아주 큰 거는 한 600평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규모는 큰데 빈도가 적죠. 몇 군데 안 하잖아요. 그 김포 몇 군데 도시개발. 한강신도지 뭐 그거 하나지. 뭐주변에또 일부 조금 하는 거 있긴 하지, 조그만 것들. 그나마 이 김포는 인구가 좀그 인구 막 느니까 서울 인구는 좀 줄고 그 인구가 몰려나오면서 가까운 데로 오다 보니까 김포 인구가 짧은 기간에 많이 늘었죠 아직 50만은 안 넘어갔죠 넘었어? 언제 넘었어? 나한테 얘기도 하고 <웃음> <웃음> 이런 데는 인구가 금방금방 늘어버려 왜냐면개발매꾼데 해버리면 그 인구 확 늘어버리죠 그래서 수도권에 50만 넘는 도시가 너무 많은데 김포도 늘어버렸네. 화성도 늘어, 넘었고. 파주도 넘었나 모르겠네. 파주도 뭐40 얼마까지는 그냥 확 늘었다가, 거기도 뭐이 정도 속도면 늘었겠는데? 그래서, 그, 뭐가다그 얘기했지? 아니, 얼굴, 얼굴을 보면 안 되겠어. <웃음> 어? 빈도가 여기는 적다 말해. 몇 군데 안 해. 근데 정비사업 정비사업 할 때가 많죠. 그, 노후된 지역마다 다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도시 규모가 클수록 정비할 때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가 오래될수록 정비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도시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오래된 지역이, 그게 서울 안에요 그러니까 정비사업뭐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다 서울 얘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의 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죠. 김포는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나 안 하나? 보나마나 잘안 돼. 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할때가 있긴 한데 안, 잘 안됩니다. 인천에서 재건축 잘 될까 안될까 인천 잘 안돼요. 파주 같은데 될까 잘 안됩니다. 잘 안되는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요거를 많이 하는 지역 도시개발을 많이 하는 지역 은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됩니다. 근데 서울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다 정비사업으로 가요. 이게 이제. 도시개발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행자가 각종 기반에서 설치한 다음에,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게 되면, 이 토지 대부분 다 아파트 부지가 많잖아요.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줘서 분양을 하게 돼. 여기 이제 분양하는 게 있고,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기존에 노후된 아파트 이거 싹홀러내고 옛날부터는 크게 줘가지고이거는 이제 조합원 나눠주고, 이거를 일반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잖아. 여기도 분양하고 여기도 분양하고 그래서 여기서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되는데 음?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건지 음? 신도시로 갈 건지 선택을 할거 아니야. 그럼 대부분 다 열로 가겠어 일로 가겠어. 다 신도시로 몰려가죠. 왜냐하면 기반시설 제대로 갖춰놓고 그 아파트에서 분양하게 되니까 분양 소유가다 이쪽으로 몰려버려요. 그럼 이쪽 가서 분양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여기는 재건축해가지고 분양해봐야 분양이 잘안 된다는 거죠. 여기 분양받을 게 여기도 많은데 여기서 분양받기 안 받을 거 아니야. 분양이 안 되면 이 부담이 어디로 가. 다 조업한테 가게 돼요. 분양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김포 재건축 하고 싶은데 잘안 돼. 왜냐하면 뭐 새로 분양하는 게 많으니까 다그 쪽으로 가버리죠. 인천도 재건축 잘안 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거긴 더안 되죠. 청라신도시 송도신도시 지금도 막미분양 쌓여 있는데 뭐 재건축 아파트 지봐야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건축 아파트 사잘 보고 사야 돼. 너뭐 인천 가서 재건축 아파트 사겠다 이러면 안 돼. 김포도 내가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개, 개발을 많이 안 하면서 어, 그 도시 규모도 좀 있고 그런 지역을 찾아야 돼. 그런 지역. 주변 개발 많이 안 하는데 그런데 가야 이제 그 재건축을 하면 그래도 빨리 분양되고 사업에 쉽게 쉽게 진행이 됩니다. 인천은 참 힘들어요. 보다 재개발 더 힘들어. 그래서 뭐. 뭐 재개발된다고, 뭐, 그, 빌다,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기다리 뭐, 그, 재개발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막, 이런 분들 많은데, <웃음> 갖고 있어봐, 사업이 안 돼. 사업이 안 되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정부에다가, 의정부에다가, 그, 사가지고, 뭐, 돼지 집은 한 일곱 평 정도 되는데, 돼지 집은 일곱 평. 그거를 매억 주고 사가지고, 그, 재개발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던데. 많이 기다리라고 했어, 제가. <웃음> 그나마 의정부 같은 데는 좀날 수가 있어. 의정부는 왜냐면, 동네가 산으로 삥 둘러싸여가지고, 아, 이게 주민이 다 산이에요. 북한산부터 해가지고, 수락산 막, 다 쌓여있어가지고, 개발할 데가 없어, 개발할 데가, 새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딱 차버리면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기존 시가지 계속 재개발, 재건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좀 버티면 언제까지 <웃음>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된다. 개발 많이 하는 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유사한 점은 뭐냐면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수 사업을 하게 되면 정전 토지가 대지로서 효용이 증진돼서 이렇게 토지가 바뀌죠. 뭔가 좀안 좋은 거를 좋은 거로 바꿔준 거죠. 정비사업은 종전에 노후된 건물을 싹 철거한 다음에 여기다 가 깨끗하게 새로 지은 다음에 요거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냐 건축물이냐 차이는 있지만 바꿔주잖아요. 그, 어, 그래서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도시개발사업의 그 체계였었는데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수용방식을 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요대로 정비사업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환지가 땅 바꾸는 거 정비사업은 건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방식이 과유들이 가는 겁니다.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중에서 여기는 이제 환지계획 정하는 거고 환지정지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정하는 거니까 뭐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만 따로 정리하면 요 순서가 되는 거죠. 이게 환지계획 그리고 공사시행. 예정지는 꼭 필요한게 아니니까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을 한지방지로 할때 개발계획을 정하고 개발구역 지정해서 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자를 할시행 정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정하고 판지계 정하고 계획대로 공사 시행해서 공사 끝나면 증공사 받고 공사료 공고 이후에 판지처분 등기청산 이제 사업의 순서죠. 정비사업을 요 순서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업이 정비사업이니까 이름은 바뀌는거죠. 그 도시개발사업은 개발하니까 개발 계획 정비사업은 정비할 거니까 무슨 계획 정비계획 그 다음에 구역도 무슨 구역 정비구역 이름만 바뀐 거지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정해져야 돼 시행자 똑같이 정해지겠죠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 계획을 정해야 되죠 그 계획이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죠 왜냐면 도로 설치하고 토지를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이 포함되잖아요 기존 건축물 철거를 해야 되잖아 어떻게 철거할 거냐 이 계획도 있어야 되죠 폐기물 갖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뭐 기반인설 설치하는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에 관한 계획 이런 게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실시계획이란 말을 쓰기가 안 맞아요 여기 규모도 작고 뭐 건축물도 포함되고 뭐 건물 철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어, 이름을 정했는데 이 사업 시행 계획이에요. 근데 이름을 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외워야 돼. 왜 사업 시행 계획인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법을 그렇게 정했어. 이름을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정했으니까 사업 시행 계획을 정해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은 공사와 관련된 계획이에요. 종전에 이 건물을 어떻게 철간다. 그다음 그 기반에서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그 건물을 몇 층짜리 건물을 어떤 식으로 건축하겠다 이런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 그 다음에 이걸 바꿔주는 계획이 있어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은 땅을 바꾸니까 환지였잖아. 근데 정비사업은 건물 하네요 건물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건물만 바꾸면 환건이라 그래도 돼요, 환건. 이 건물이 이건물 바뀐다. 근데 사실 건물이 바뀐 게 아니라 이 건물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새로 지은 건물이 이 건물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게 아니잖아. 토지는 실제 이 토지가 이 토지로 변한 거예요. 권리나 이게 똑같은데 토지 모양, 뭐 면적 이런 것만 바뀐 거지 토지와 자체가 같은 토지입니다. 근데 종전에 노후된 건물과 이 건물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거 없애버리고 새 집을 줘서 이분들한테 나눠준 거지. 그러니까 그, 한, 그 <웃음> 이거를 환권이란 말을 쓰는데 환권 권리를 바꿨다. 종전 노후된 건물에 관한 권리를 새로운 건물에 관한 권리로 바꾼다. 이런 의미로 환권이라는 말을 쓰긴 해요. 근데이 말은 법에서는 안 써. 그냥 공법을 연구하는 학자들만 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권이는 말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고 그 법에서는 관리 처분이라는 말을 써요. 관리처분 왜 관리처분이냐면 사업 신자가 조합이 사업을 하겠죠. 조합이 사업을 하려면 건물부터 철거할 거 아니에요. 건물 철거할 때 사람 사는 집을 철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비우고 나오면, 빈 집을 철거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집을 비우고 나올 때 버리고 나온 거야? 맡기고 나온 거야? 맡기고 나온 거죠. 집을 조합한테 맡기고 나온 거죠. 조합이 남의 재산을 맡았으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관리만 하는 게 아니죠. 이걸 맡아서 관리하다가, 철거해서 새 집을 지으면 새 집으로 바꿔서 처분한다. 그래서 관리 처분. 헌 집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세 집으로 바꿔서 처분하겠다. 이런 의미로 관리 처분이 된 겁니다. 그 관리 처분이 아까 말 그대로 헌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계획이죠. 헌 집을 헐어내고 새 집을 짓는 계획은 무슨 계획? 새 집을 짓는 계획이 어느 계획? 사업시행 계획이고, 헌 집을 헐어내고 새 집을 짓는 거는 사업시행 계획으로, 그헌집 대신에 새 집으로 바꿔주는 거는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은 공사에 관련된 계획이고 관리처분계획은 그걸 이제 바꿔주는 계획입니다. 환지계획이 딱 바꾸는 거였죠. 필지별 환지명세 이런 것처럼 관리처분계획도 딱 그런 내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종전에 노후된 건물이 어느 건데 그거 대신 어떤 걸 분양받게 된다. 이걸 다 미리 관리처분으 정해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도시기발사업은 사업할 때 동의를 받아도 면적이 중요했어. 사람 청수가 중요했어. 면적이 항상 우선이었죠. 아까 환지 계획을 정해도, 환지 계획을 소유자별로 정해요? 필지별로 정해요? 네. 필지별로 정하죠. 소유자별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필지별로. 뭐, 그, 그, 조합원도,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요, 그냥. 토지만 소유하면 다 조합원. 동일해도 안 해도, 미성년자라도 따질 필요 없이 다 조합원. 그래서 도시개발에 항상 그 토지가 우선해요. 뭐, 계획을 정해도, 토지를 기준으로. 환지 처분하라도 땅 자체가 그냥 바뀌죠. 근데, 그래서 환지 계획을 정하면서 신청을 받을까 안 받을까 환지신청 환지신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신청해서 정한 환지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신청하든 안하든 토지가 있으니까 그냥 토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땅만 보고 그냥 바꾸는데 정비사업은 동일 받아도 항상 사람 청수가우선한다그랬죠 계획을 정해도 사람별로 정해요 관리처분 계획에 계획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가 포함되는데 분양받을 사업이 누구고 분양대상자가 가지고 있었던 종전토지건축물이 어떤 거고 그 분양대상자가 분양받게 될대지건축물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분양대상자별로 사람별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비사와 항상 사람이 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처분을 정할 때 신청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받기를 원하는지를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이걸 정하는 겁니다. 환지계획금이랑 딱만 보고 정하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청을 정하기 위해서 신청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청받으려면 분양 관련된 사항을 알려줘야 되죠. 분양 관련는사항 공고 통지그 다음에 이 분양 공고 통지를 120일 안에 하는데 120일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120일 안에 분양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 통지를 하고 그다음 일정기간 분양 신청을 받게 되는데 신청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연장, 20일. 요 기간 중에 신청을 받고, 신청한 사람들은 관리청분기 포함돼서 관리처분기에 따라 분양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신청 안한 사람들이 있겠죠? 요 교재에서 확인하죠. 이제 교재 80페이지. 아, 80이 아니라. 잘못 찍었어요? 이제 70. 6페이지 가보면 76페이지에 관리 처분 계획을 정하기 위해서 분양시청을 먼저 받게 되는데 그 분양 공고 및 통지, 분양 공고 통지 및 분양 신청. 하루 일번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고 며칠 안에 120일 안에 계약 정기 부담금 내역, 분양시청 기간 등을 소의등 수준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니까 통지를 해주는 거고, 신문에도 공고를 하는 겁니다. 분양시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연장은 며칠?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고, 3번에, 대지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이동소자는 분양시청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시행자한테 분양시청을 하게 되고, 가로사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시청을 제한할 때가 있는데, <웃음>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 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몇년 안에 5년 안에 분양시청을 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사가지고 관리청에 따라 분양받고 바로 판 다음에 또 옆에 가서 재건축 아파트 또 사가지고 또 분양받고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막기 위해서 몇년 안에? 5년 안에는 분양시청 못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상속은 항상 예외니까. 상속결혼이혼으로 일한 경우에는 분양시청 가능하게 되고 가로 5번에 분양시청을 안 했을 때조치 분양시청 안 했다는 거는 는그 1번에 기억본을 보면 분양시청을 안한 사람 있고 또 리음번에 신청을 했는데 처리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디급번에는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몇년 5년. 특기과열지구에서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리음번에 관리처분계에서 어떻게 됐다? 네. 재배 신청을 했는데 그 시행자가 대상에서 빼버려요. 빼는 이유가 토지가 너무 좁아. 분양 신청한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한평짜리예요 한평인데 아파트 분양받겠다고 신청했어. 그런 건 이제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분양을 받아 못 받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그 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 소유한 사람인데 분양을 못 받아. 신청 안 해서 못 받고 처리했기 때문에 못 받고 그 다음에 투기과주가에서 신청 못하게 제한을 하니까 분양 못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분양받고는 싶은데 토지가 너무 좁으니까 대상에서 그 빠진 거고 이사람들다 분양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돈을 받고 나가야 돼. 돈 받고. 그래서 청산이 되는 건데 이제 일종의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상 절차는 언어법에서나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하는 거예요. 협의가 매칠. 90, 90일이죠. 협의 90일. 그래서 사업승자는 관리청 인가고시가 된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다음에 정하는 자와 보상이관한 협의를 한다. 그다음에 협의가 잘 되면 협의한 금액대로 그냥 보상하면 끝나요. 근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재결을 신청하거나 재건축은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데 며칠 안에 60일이 되는 거죠. 날짜가 잘 보면 아주 규칙적으로 돼 있죠. 120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줄잖아한 달씩. 그래서, 여기,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있고, 120일 안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공고 통지 한다. 신청을 하면 계획이 포함되는데, 신청 안한 경우에는 협의부터 해야 되죠. 협의가 며칠. 90일.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은? 60일. 그 다음에 분양시청 기간은 그 60일에 서또한달 줄이니까. 30 이상 60, 연장 20. 그래서, 날짜는 120일 기억하면 자동으로 딱 기억이 돼요. 그래서, 100일 기준으로. 날짜 날짜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데 이건 33회 또 나와가지고 연속 나기는 오 어려우니까 가볍게 체크해 드시고자 여기서 분양시청을 받아가지고 관리청을 정했어요. 계획을 다 정했으니까 계획대로 <웃음> 사업시행이 이뤄질거고 공사가 다 끝나면 그 사업시행 계획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죠. 준공 검사 받게 되고 공사료 공고 이후에 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환지, 여기가 환지 계획, 계획이었죠. 환지 계획이 정한 대로 토지를 바꿔야 되니까 환지 처분했잖아. 을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신 계획은 환집을 없애버리고 새 집을 지었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환집 대신 새 집으로 어떻게 바꾼다는가 정해졌죠. 그럼 여기서 정한 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사실 바꿔준다기보다는 옛날쯤은 이미 철거돼서 없어졌고 대신 이제 새 아파트로 분양받게 해준 거니까 그새 그 아파트에 가는 분양 소유권 어떻게 해야 돼? 이전을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하기 위해서는 고시라 는데 줄여서 이전고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고시가 환지처분과 같은 거예요. 환지객과 관리처분객이 거의 유사하고 그 다음에 환지처분 과 이전고시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아까 봤듯이 그 입체한 지를 취득하는데 언제 취득했어 아까 그러니까 다음날이었죠. 환지처분 효과는 다음날 끝나는 때이등딱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 환지 처분에 따라서, 환지 처분 공고만 되면 그 다음날, 입찬지, 그냥 저절로 취득하게 돼요. 그럼 정비사업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정고시가 있고 나면, 언제 취득해? 다음날 취득하는 거예요, 다음날. 다만 정비사업은 이미 종전후번이싹 철거됐기 때문에, 뭐 소멸한다든지, 또는 뭐 이미 처분 대체비 등기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다 이제,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새로져서다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고시가 되면 그 다음날 그냥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등기도 하고 청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이름만 바뀌었지 사업은 거의 똑같잖아 개발계획 대신에 정비계획 개발구역 대신에 정비구역 시행자가 정해지고 실시계획 대신에 사업 시행계획 환지계획 대신에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사업시행한 다음에 준공 검사인데 검사라고 인가를 내줘요 준공인가 공사료 고시 그 다음에 환지처분 대신에 이전고시 마지막에 등기 청산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가 거의 같아요. 다만, 이제 이름만 바뀌어서 있는 거니까, 도시기반 사업을 생각하면서 환지방식으로 이렇게 흐름을 쭉 정리해야 됩니다. 환지방식처럼 정비사업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여기 추가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 이게 뭐냐면, 정비 사업은, 사업은 여기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업은. 사업의 순서는 여기 사업순서고, 이두 가지는 정책적인 사항을 정해둔 거예요. 정비사업이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광주가 다르고 지역마다 사업 자체가 다 달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비사업과 관련된 국가정책 방향 국가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업, 사업을 뭐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다음에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획은 한 도시 안에 정비할 때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엄청 많잖아요. 서울은 대략 한 청군데가 있다고 해요. 청군데. 정비할 때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김포도 꽤될 거예요. 김포도. 정비가 필요한 데가 몇십 군데는 있어요. 인천도 한260 군데가 있고. 근데 그 어디 어디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 미리 좀 정해둘 필요가 있죠. 그 언제쯤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사업을 할때 그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대충 어느 범위로 지정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사업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도시 전체에 관한 정비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생기죠. 그게 정비 기본계. 도시 안에 이 정비사업을 한 번에 다할 수가 있어, 없어? 한 번에 다 못하죠. 한 군데만 사업해도 복잡한데, 한꺼번에 싹 해버리면 여기저기 다 건물들을 다 철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수십만 세대가 몰려 나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방향으로 이렇게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사업해 나간다. 지역별로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정비 기본 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요. 그러니까 정비 기본 계획이, 김포시에는 정비 기본 계획 몇 개가 있어? 기, 계획이 몇, 몇, 개가 있어야 돼? 그냥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 이 김포라는 도시 전체에 대해서 정비 기본 계획 하나를 만들어서 계획 하나에다가 어디 어디 정비가 필요하다. 범위는 계략적으로 어떻게 된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단계별로 어떻게 나간다. 이런 걸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은 도시에 하나만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해야 되는데, 구역 위치가 어딘지, 면적이 얼마인지, 안에 뭐 기반에서 어떤 식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지, 이 구역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여기를 요기, 정비를 할 건데, 여기 구역부터 이렇게 정해야 될 거냐. 이거를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이게 정비 계획이라 말이에요. 정비 계획은, 구역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정비계획을 몇 개를 만들어야 돼? 천 개를 만든다는 거천 개. 서울에도 정비기본계획은 하나만 있어. 근데 정비계획은 구역마다 다 수립하니까 서울 같으면 한천 개는 있어야 되고 어, 김포단 수십 개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역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에 관해서 계획 하나 딱 만드는 거고 정비계획은 이 구역별로 다 수립하게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요상을 이제 추가로 두고 있는데 이게 정비법의 전체 내용이니까 사업 흐름만 알면 이 정비법 내용이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틀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좀 기억 꼭 기억을 해야 돼. 첫 번째가 국가 전소 방향을 정하는 거고 뭐? 기본 방침. 그다음에 각 도시마다 정비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 도시 주관경 정비 기본 계획. 너무 길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걸 줄여서 기본계획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기본계획. 근데 그냥 기본계획이라고 줄여서 부르기에는 우리 공법의 기본계획이 여기저기 나오니까 헷갈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본계획인지를 좀 구별해야 되니까 수업시간 중에는 여기다가 정비자를 붙여서 기억을 할 거예요.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정책적인 사항을 정한 거고 사업은 사업을 하려면 어느 계획부터? 정비계획부터 만들어야 되죠. 기본계획을 정한 방향대로 정비계획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계획 내용대로 뭘 지정한다? 구역. 구역 안에서 사업을 할 시행자를 정하고 시행자가 무슨 계획? 사업시행 계획 정해서 인가받고 또 무슨 계획? 관리처분을 정하는데 관리처분을 정하려면 신청을 받아야 되죠. 신청받기 위해서는 분양관련된 사항을 공고라 하고 통제. 며칠 안에 120일. 신청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연장 20일. 신청하면 계획이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청 안 하거나 철회했을 때 협의는 며칠 90일 협의가 안 됐을 때어 재결신청은 60일 그다음에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공사놓 고시 이후에 관리청이 정한 대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는 수익권을 이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전 고시 그리고 등기청산 뭐 대충 흐름 정리됐죠 뭐 정리가 되는데 기억이 되는 게 중요해 아, 예. <웃음> 제일 먼저 국가정책 방향 그게 뭐다? 기본방침 그 다음에 한 도시 전체관해서 정비사업의 방향을 설정하죠 그게 뭐다?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무슨 계획부터 정비계획을 먼저 만들죠 물론 방향대로 기본계획을 정해서 정비 정비계획대로 구역을 지정하는 거, 죠 정비 구역 지정. 그다음에 뭐가 정해져?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사을해드니까 계획을 만드는데 무슨 계획? 여기서 이제 말이 다 이게 막뭐 뭉개지는데? 사업 시행 계획. 이런 게 이제 용어가 입에 좀 붙어야 돼 용어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다음에 또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기관 좀입에 붙으니까 나오잖아. 사업시행 계획 여기서 딱 입에 좀 붙여놓으세요. 관리처분 정하려면 분양시청을 받아야 되죠. 분양시청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고통지라는데 며칠? 120일 안에 분양이 가능성 공고통지. 해분양시청 기간은 며칠? 30 이상 60, 연장 20. 이때 신청하면 계획이 포함되고 신청 안 했을 때 협의는? 90일.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신청? 60일. 그다음에 계획을 다 정했으니까 어떻게? 공사시행을 하겠죠. 공사 끝나면 어떻게? 증거인가 받아야 되죠. 공사료 고시.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로 지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이전 고시. 그다음에 등기 청산 정비법 이게 다고 교재도 이대로 돼 있는 거예요 교재도. 교재 목차만 좀 일단 확인해 보고 시죠. 자, 60페이지 1절이뭐죠 정비법 1절은 총설 용어. 이제, 총설의 용어, 이런 게 나오는데, 용어, 이제 이게 빈도가 좀 있어요. 용어 정리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2절 내용이, 요게 2절 아니야요 2절. 정비사과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 요거 2절로 그, 그, 따르더니, 사업은 여기부터 출발하니까. 보통 뭐, 그 규제에 따라서 이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같은 같은 절로 편지를 하는데, 그 2절까지는 이제 사업에 가는 사항이 아니라 말이에요. 정책을 정한 거고, 사업은 정비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나눈 거예요. 그럼 3절은, 3절 내용은 63페이지 정비계획정에서 구역지정에서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2절이고, 3절이고, 그럼 4절은 뭐가 나오겠어? 시행자가 하는 사항이 나오겠죠. 교재는 68페이지에 4절 내용이 정비사업의 시행자. 그 다음에 5절은 뭐가 나오겠어요? 사업시행자가 나오겠죠. 교재는 74페이지인가? 72페이지? 72페이지에 4절, 5절 내용이 사업시행 계획인가?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보면 6절이 뭐가 나와야 돼요? 관리처분기 나와야 되죠. 네, 73페이지 6절이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가 나왔죠. 이게 6절로 나온 거예요.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왔는데 법이 이렇게 돼있어 법이. 교재도 보통 다 이런 식으로 꾸미고. 왜냐하면 실제 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 계획인가 봤고 관리처분기 먼저 정하고 계획이 다 정해져, 정해지고 나요. 공사 시행으로 들어가요. 근데 공사 공사시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법으로 정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어? 삽질을 어떻게 해라. 이 법으로 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어, 요, 요 이와 관련된 법 내용은 수행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사업시행 과정에서 가지는 권한들 또는 어, 공사시행하면서 해야 될 필요한 조치들 이런 내용도 정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사업시행 계획대로 공사를 하다가 필요한 사항들이니까 5절 다음에 여게 나온 거예요.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에 그래서 이게 먼저 나왔고 7절은 뭐가 나오겠어 관리처분계획이 여기 나오겠죠 7절 교제는 그 76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죠 나머지 이건 싹콩 틀어가지고 그 8절로 해서 공사 완료했다는 조치 이런 제목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80페이지죠 80페이지에 공사 완료했다는 조치 그래서 정비사업, 이 교재 전체가 그냥 요 사업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사업의 체계만 알면, 뭐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충 다 알게 되고, 이제 남은 거는 각각의 내용들, 기본 방침을 누가 만들고, 뭐몇 년마다 만들고, 어, 정비 기본 계획을 누가, 어떤 조차로 수립하느냐, 이 각각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이 내용 중에 이런 건 별거 없어요. 구역이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 뭐 기억할 거몇개 없어. 근데 관리청 응계 어려워요. 관리청 이런 게 관리청 내용도 어렵고, 관리청 기준도 어렵고, 관리청 응계에 따라 주택 공급할 때 사업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말들이 어려워요. 문제가 나면 오다 힘들어. 그러니까 관리청 지금까지 계속 어렵게 나왔어. 요번에또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뭐 키워드 같은 것들 기억해가지고 키워드 를 어떻게 뭐 풀수 있으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수 없고. 정비법 어려운데, 뭐, 뒤에 뭐, 비용, 이런 거 수업시간에 아예 안아놓는데 뭐, 키워드 정리한 것 같고, 뭐, 하나, 뭐풀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전에, 정비사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이렇게 나왔어요. 수업시간에 아예 다른 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 되죠. 찍으려고 딱 보다 보니, 찍으려고 맘먹고 찍으면 이제 보여요. 그 요령들이 보여. 보다 보니까, 뭐, 이번 지문인가가서 끝에,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어. 이표 나오면 틀린 거를 찍으라 그랬죠. 그래서 정비사 비용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이렇게 나왔는데 어차피 읽어봐야 모르겠고 근데 보다 보니까 2번 가서 끝에 손을 없다가 나왔어. 그냥 얼른 찍어야지. 그 찍어서 맞추는 게 있단 말이에요. 찍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리처분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개념이나 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은 다 생각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이것도 최근에 빈도가 좀 낮아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빈도가 좀 낮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 깊이 볼 필요가 없고 사업장 계획인가 내용 걸으면 어차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요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정, 정리해야 될 때가 일단 용어 이건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이 그나마 쉬워 이건 할게 없고 정비 기본 계획이 어, 빈도가 좀 있는데 나오면 좀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요거 좀잘 정리하고 하고 구역에 관한 요 부분이 좀그 정비법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여기 뭐 정비국 해제 뭐좀 복잡하고요. 지정 절차도 좀 복잡하게 돼 있어. 거기다 안전 이나뭐 이런 것도 있고. 논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좀 일부 내용 좀 일부를 좀 발췌해서 어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비법에서는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 문제가 매년 기본 두 문제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 시행자만 잘해도 거기서 한두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그리고, 최근에는, 이 공, 중공인과, 그 이전고시 등기청산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출제 빈도가 많이 높아. 근데 내용이 여기는 쉬워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쉬운데,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데만 잘해서, 편하게 나오면 세개 맞는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파봐야 막 그냥 공부할 때 힘들고, 문제 풀때또 고민스럽고 이러니까, 쉽게 맞출 수 있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책에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쉬었다가 용어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